야, 그게 진짜 힘으로 버티기 쉽지 않을 대 그래? 와, 공원은 그여 여보, 당신 괜찮아? 아, 괜찮겠냐? 거 같으면. 난 괜찮아. 야, 잠깐만. 이거 얘기가 또, 이거 또 불안한데? <웃음> 그냥 내 그냥 그래, 그격그공그이그격이 공격이. 공격이. 공격이. 공 잘하잖아. 아 뭐? 근데 본니에요안녕하세을 저쪽으로 해 p a l 요서 crossed谷 s a v 하고남집사람고 괜찮아 형님도 우리랑한척커플이야 우리는 커플 그레이색. 그레이색이. 어 그렇네. 그러네. 그러네. <웃음> 우리. 나도 거기서 가자. 어. 크게 돌아야돼. 여기 내리막이니까. 여기서 크게 돌아서 들어가야돼. 어. 으흠. 어. 크게, 크게 돌아. 알았어요. 큰게 돌아야지. 큰게 돌아야지. 큰게 돌아야 돼요. 쏜다고 아서 예, 예. 모를 것 같은데. 아나 네. <웃음> 어, 유턴도 못하는 말이야아 유턴. 다시 배우야 되고. 아 요즘 많이 늘었더라. 그래도. 아 <웃음> 유턴 반경이 겁나 넓어. 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를. 야. 저렇게 유턴을 못하네. 아유 아. 참. 야좀 봐줘. 어, 나 이거 되게 어색해. 어, 오토바이 처음 배우신 분같아아 <웃음> 아, 맞아요. 옛날에 진짜 우리버리했는데아 요즘은 그래도 사람굿시라도만 어, 오나 어, 어, 처음 봤어 지금. 어, 제주씨 너무 멀어요왜 <웃음> 그, 그렇게 생각고 어. 진짜 멋있어나 어, 있지. 어. 어, 뒷에 간지 짱이다, 완전히. 오. 아, 마누라, 왜 <웃음> 어. 나누라뒷태를왜 어. 봐? <웃음> 어, 야, 야. 아니, 저도 잘 어울리는데. 예. 네. 제준씨씨가 100배, 1000배 더잘 어울리겠다. 네. 어. 내가 네, 그랬잖아, 우리 집 사람 멋있다, 고 저거 타면. 어, 저, 정말 멋있다. 아, 여기서 어. 올라갈 거예요. 네. 천천히 올라갈 거야. 앞에 차들이 있네. 야, 2단 정도 놓고 올라가면 돼. 알, 음. 삼단될 거예요. 아안 돼요. 할인이는 2 단입니다. 어, <웃음> 그, 그 멋있죠? 아저씨 그 그렇게 자꾸 돌로 행동, 돌출 행동 하실 거면 가세요. 네. <웃음> <웃음> 아, 연수원을 오신 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아, 벌써 뻥튀기 아저씨가 나어 그러니까 벌써 뻥튀기 아저씨 나오셨네 오늘 엄청 막힐 아, 건가 보네 안돼!!! 안 돼!!! <웃음> 안돼!!! 엊그저께 <웃음> 죽을 뻔했는데!!! 아. <웃음> 저희 밤에 한번 반팔이 아. 나갔다가 그 퇴근 정체를 한번 경험해가지고 아. 음, 가다서다 하는 걸 해보더니 아 못하겠다고 막힘들다 그러더라고 저뭐 오디오 음. 버릴 뻔했어요. <웃음> 힘들지? 중간에 시선 까지고 오름 아 기고 막시어 한번 봐도 안 돼. 피어 간 정도 못 가고 이러니까 화가 와던다나는아 시에 음만 들어가. 잘했어. 천천히 와. 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급발진했어 괜찮아. 어, 괜찮아. 응. 어, 어, 어, 어. 어.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 가세요. 요주차 아, 가서나오 네, 들어가서, 들어가서 나올게요. 돌려서 나와. 나와. 어, 알았어. 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냥 왼쪽으로 크게 돌아버리세요 그냥 o r the living. I'm n 쪽쪽으로 i n g to go to the roof. I w e n 래 그래 t 그래. roof. I w e n 는 to the roof. I w e 깜짝이야 놀랍겠다. <웃음> 괜찮아요. 어, 근데 힘으로, 힘으로 잘 잡으셨네. 어우, 장난 아니야. 장난 <웃음> 아 어우, 엎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 <웃음> 대박. 어, 그냥 버 야, 근데 진짜 힘으로 버티기 쉽지 않을 때. <웃음> 와, <웃음> 공하는 줄 알았는데. 어. 여보, 당신 괜찮아? 아괜찮지난 괜찮아. 아, 괜찮았어. 아, 아, 아난 좀, 괜찮아. 난난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아난 괜찮아. 아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아난 괜찮아. 난아아 내가 찮아마음아 <웃음> <웃음> <시발. 웃음> 이발 괜찮겠냐? 너한테 왜? 왜? 왜? 왜? <웃음> <웃음> 제가 앞으로 나갈게요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아, 아, okay. <웃음> 아. 언제나 마카롱할땐 쏜다오니 취미는 니가 아왔아씨아 다시 을 쓸어내려 마아 너무 멋져. 아니 개꿈 없이 쎄고 쏜고 <웃음> 아니손 다음 뒤에 붙이고 가면 되겠어. 이거 무슨 징크스 생길 것 같아. 아, 이거 스 없어. 그런 거 없어. 어차피 사고 싶을 수 있는 사람이 비로게 좋아. 어, 아. 그런 얘기도 하지 마. <웃음> 아, <웃음> 또 사고 이런 거, 보고 꽁 이런 얘기 하지 마. <웃음> 아, 보 내가 또 유튜브 말을 만들고 말았나봐. <웃음> 아이 뭐 그래. 천천히, 천천히 와. 음, 어. 아 여기 커피숍인가? 어, 그때도, 뭐 서안 온대 클러치 잡. 고 어. 클러치 잡고, 천천히 들어. 아저 섬이라는 곳을 저기 하시는 건가? 어네 여기 왔습니다 클러치 잡고 응, 베리 하나도 안 잡지 들... 아 너무 급해 베리 <웃음> 베리 음, 내가 클러치를 안 잡고 싶고 더 가고 싶어도데 당신 클러치 잡고 클러치 잡고 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야 알았어 <웃음> 아니야 미안할 건 아니고 불안하게 당신 기계해 뭐 <웃음> 내가 아무래도 알아 재미 <shriek> <shriek> <shriek> 천천히 시선 know. I don't 오케이 w I 이 원래 는 k n 는 w I don't know. I don't k 그 o w I 에 o n t know. I d 드 n t know. I d o n 어. 어 어, o w I don't k n 그러니까 어. 원래 이정도가 우리가 신경이 안쓰였는데 아까 어. 때문에 갑자기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됐다고 아 우리가 어. 나는 원래 그냥 키위대로 계속 듣는데 그거는 잘하고 있다고 아 그래요? 아 어, 나는 원래 계속해 그거는 딴뭐 딴? 아까 그런 일이 있없아 내가 그어 어. 우리 남편이 신경이 쉬는 시동도 꺼놓고아 어. 그러진거 같아요 <웃음> 응. 어, 그 악당이 오르막에서 출발을 뒤로 밀리면서 제대로 못하니까, 음. 내가 당신 무게가 있으니까 당황하는 것 같고 하니까, <웃음> 맞아, 맞아. 왜냐면 불편하면 해도 내가 잡을 수가 있는데, 얘는 다리 하나고 어,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는 무게 때문그니까 그러다가 내가 또악셀을 감고 나서 이걸 풀어주면 웅나가있 봐.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게 익숙치 않으니까 나는 지금 초죽음 상태야 왜? 네? 아나 때문에? 어 지금 빤스 축축해 다 젖었어 <웃음> 어 그래서 기저이틀려고 물어봤잖아 어, 한두개로 안될거 같아 아 그래? 어. 실내, 실내 내봐라. <웃음> <웃음> 소변줄 차야 될것 같아, 진짜. 어... 어, 어, 주차장이 제 기억으로는 아스팔트가 안 돼서. 아, 그래? 아. <웃음> 야, 잠깐만. 이거 얘기가 또, 이거 또 불안한데? <웃음> 아니, 아니, 천천히, 뒤에 차안 오니까요. 아. 한번 네. 보시고. 아,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긴데, 네, 여기. 그냥, 안 네. 데다 세우셔도 될것 같아. 아, 여기 안될것 안 같아. 고비에고 밑에, 고 밑에. 어, 아, 옆에, 아, 옆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일로? 천천히. 네. 차 아, 아, 천천히. 그러면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돼. 그 그냥. 어, 그래. 그래. 어, 어, 됐어.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해, 괜찮아. 괜찮 그대로 냈어. <목소리> <목소리> 시동 쓰고 있어. 어 이거 밑에 열렸어요, 이쪽으로. 아 이쪽이에요. 어, 됐어. <목소리> 아, 거기, 어, 거기 잡으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잡아요? 어, 하나, 어, 하나, 둘, 둘,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아 하나, 하나, 어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늘 이볼수 있는 건다 해보는구나 음. <웃음> 나 따라오라고 근데 왜저로 들어갔어 이리 따라 들어오라니까 음. 아, 여기 음. 나가기도 편하고 음. 여기서 줄거좀 미친다 아. 아, 뭐, 여기서는 100% 못 가겠다 생각했어 어, 고마워요, 뭐, 이해해줘서. 어, 어. 자, 꽁한 데가, 보자. 제일 많이 꽁하면 다치는 데가, 프론트 포크. 괜찮고. 클러치 레버. 스로틀. 괜찮고. 다음 데가, 없고 어... 기름땡크 멀쩡하고 괜찮고 크러쉬바만 지금 이거 흙이 묻어서 그런데 뭐 크러쉬바만 조금 긁혔고 엔진케이스 데미지 없고 하나도 데미지 없고 이건 뭐 내가 타다가 사이드 긁어먹은 거고. 뒤에 프레임 슬라이더도 긁히지도 않았네. 닿지도 않았네. 위에도 뭐 다운 공 전반적으로, 제공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예쁘게 제공을 잘했네. 다행이다. 사람이 안 다쳤으면 됐지. 또 좋은 경험합니다. 하나 또 배워가네요. 아,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가 그러게 사이드 미러도 하나도 못당겨요 뭐 마지막에 끝까지 안 놓고 버티고 있다가 나서 와 그런지 전반적으로 진짜 깨끗하네. 다행입니다. <목소리> 다 e 있어, 있어. 아니 여자애가 신호가 아닌데 나온다가잖아 자전거가. 나 어디 있어? <웃음>